안녕하세요. 최고의 제품을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앤디웅입니다. 저는 여러 종류의 야채 다지기를 써봤는데요. 제같이 처음 구매한 야채 다지기예요. 곰들이 다지기. 본적 있어요? 많이 들어봤어요. 길에서 샀어. 이거 왜 샀냐면 우리 애 태어났을 때 이유식 해주려고 샀어요. 소고기도 음. 다지고 각종 몸에 좋다는 야채를 다 다져가지고 조미료 하나도 없이 넣고 팍팍 끓이면 정말 맛없거든요 근데 그쵸. 애는 꿀꺽꿀꺽 잘바라먹더라고요그이유식은 음. 음, 어떻게 했어요? 저는 이유식 메이커를 사용했어요 아 나는 음. 이거 하나 썼는데네 <웃음> <웃음> 재료를 넣고 머리를 마구 때려주면 재료들이 다져집니다 근데 이 제품은 한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하날 사이에 재료가 너무 많이 끼고요 물 세척이 너무 힘들어요 다이소에서 구매한 5,000원짜리 다지개요 생긴 건좀 부실해 보이죠? 네 이거 본적 있어요? 다이소에서 봤던 것 같아요 구매는 안 했지만 사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나요? 네 <웃음> 이거 의외로 잘 돼요 아 그렇군요 샘피블드? 네 마늘같은거 임애로 잘 다져집니다 아다해서 다지기입니다 보세요. 이거도 잘다져죠 줄을 땡기는 재미도 쏠쏠해요 제가 세 번째로 구매한 제품은 바로 핸드 블렌더예요 요거 집에 하나 있잖아 어.. 베이킹용으로 있긴 해요 베이킹용으로?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지만 이걸 딱 빼가지고 여기다가 그 휘핑크림? 잡는 거 있지? 네 그걸 딱 뽑는 거니까 이게 뭔지 알겠죠? 네네 네. 근데 저도 그 밀가루 반죽하고 할때몇번 써봤는데 푸키 한몇번 만들 땐 재밌는데 나중에 계속 안 만들게 되더라고요 만들어 본적 있어요? 초반에만 좀 쓰죠 그리고 지금은 애들도 좀 커서 안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네. 원래 외국 제품은 그 휘핑크림이라고 하나? 반죽기만 달려있어요. 근데 이건 한국제품이라서 음. 한국사람들이 많이 하는 마늘 다지기 기능도 있습니다. 음. 근데 이걸 좀 많이 안쓰게 되더라고요 이거 마늘 다지... 봤나요? 저는 다진걸 사서... 사죠. 다 사죠. 이베지스으로 전환을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 파워가 강력합니다. 그리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제품이 나왔습니다. 바로 이 제품인데요. USB-C 타입으로 충전하는 전동 다지기입니다. 특별해 보이는 게 있을까요? 음... 외관은 비슷해 보여요. 얼핏 보면 정말 네. 평범한 다지기예요. 네. 뭐, 얘보다 조금 더 작아. 음. 칼날을 넣고요. 마늘도 넣고. 뚜껑을 닫고요. 겉을 누르면 마늘이 다져집니다. 그런데 이 제품에는 음. 다치기보다 더 편한 얇게 써는 기능이 있어요. 음. 그 다진 재료보다 얇게 썬 재료를 많이 사용하는 한식을 할때 매우 편리해요. 맞아요. 라면 할 때도 파도 음. 썰잖아요. 파를 뭐 어. 다져 넣나? 아니죠. 아니지. 썰죠. 썰어하지그렇죠그 음. 기능이 있습니다. 한번 볼까요? 재료를 얇게 써는 부품입니다. 한번. 여러 가지 재료를 얇게 썰어 보겠습니다. 네, 이번엔 소세지 해 볼게요. 소세지는 왜 하세요? 소세지 얇게 해가지고 라면에 넣으면 괜찮지 않을까? 아니, 아, 알았어, 안 괜찮아. 그냥 해보자. 아니야, 스팸도 좋아요. 네. 음. 와우. 오. 네. 괜찮은데요? 오, 그러니까 누름 그걸로 계속 눌러주시면 음. 좋을 것 같아요. 네, 네, 알았어요. 잠들만기해릴게요 음. 눌러주신지, 그 삼각형으로 잘라놓으신 상태라서 그러지. 오, 얇아요. 음. 괜찮아요. 양파는 어떻게 될까요? 썰어가지고 음. 한번 해보죠 요리하고 해서 바로 넣을 수 있어서 좋는데요. 와. 아, 양파 절임 좋아하는데. 아 통째가 안 들어간다고요? 통째로는 안 들어가요. 그냥 하나씩 멍이 아 너무 작아요. 그렇군요. 썰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넣으면 돼요. 오 게다가 스위치와 텅장수까지 완전 방수가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도 유지적이 매우 편합니다. 이전에 없던 얇게 써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마늘다지기 과연 이 제품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요리생활이 더 편리해질까요? 어떨 것 같아요? 좀더 나을 것 같아요. 파는 정말 많이 썰어요. 세척도 굉장히 편해요. 음. 과연 이게 한국 사람들이 한국 소비자들 이 많이 좋아할까? 궁금하네요. <웃음>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